김세령 씨가 이혼을 하고 다시 사귀는 남자친구가 똑같이 상관격이다. 이정재 씨는 검수 상관이고 이재용 씨는 목화 상관입니다. 숟가락 젓가락을 탁 치면서 일어서는 그 장면이 전 남편과 너무 똑같아서 에너지. 이 에너지가 우리 화학 반응처럼 일어나면서 인연으로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재용 씨의 전처, 임세령 씨 그리고 오징어 게임으로 유명한 이정재 씨이세 사람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세 사람들의 사생활을 봐 보겠다 이런 건 절대 아니고요 단지 이세 분이 공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른 개인적인 사람들을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공인을 대상으로 이렇게 공부했던 것들을 검증하는 것은 훨씬 더 이해도가 빠르죠 무엇을 얘기할지 조금 눈치채셨겠지만 임세령 씨가 이재용 씨와 이혼을 하고 서로 사귀는 관계라고 소개한 이정재 씨에 대한 얘기는 사주팔자의 구성을 본다면 정말 재밌는 내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 다, 두 사람이란 이재용 씨와 이정재 씨를 말하는데요. 두 사람 다 상관격이라는 것입니다. 어, 일전에 상관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왜냐하면 이렇게 임세령 씨가 이혼을 하고 다시 사귀는 남자친구가 똑같이 상관격이다라는 점에서 어떠세요, 여러분은? 이런 것은 이제 우리가 살다 보면 참 많은 예시가 있습니다. 먼저 임세령씨는 편인격입니다 월지가 편인이거든요 편인의 여성과 이재용씨는 상관격이 있고 이정재씨는 상관격입니다 이정재 씨는 검수상관이고 이재용 씨는 목화상관입니다. 일간 오행이 다를 뿐 사실은 격으로 본다면 두 사람 다 상관의 왕지를 가지고 있고 또 임세령 씨는 다시 만난 남자친구가 또 상관격이라는 점 이런 것들은 이제 인연에 연결돼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궁합도 보고 천생연분도 찾고 이렇게 하죠.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우리가 뭔가 맞지 않아서 서로가 잘 맞지 않아서 이혼을 하고 다시 새로운 인연을 만났음에도 같은 격을 만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상담한 분 중에 한 여성분인데 40대 후반 이렇게 되신 것 같아요 아주 오래 되었습니다. 그분이 어렵게 이혼을 하고 새로운 남자를 만나서 다 신혼이 되는 거죠. 그렇게 지내다가 상담을 하러 온 사연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 남편이 굉장히 고지식한 사람이고 길에 가다가 뭐 화장실 다녀온다 이렇게 할때 놀러 여행 가다가 가방을 이렇게 좀 덜어주거나 이런 일을 절대로 없고 이제 가부장적이고 고지식한 그런 모습의 남편이었고 그 여성분의 말을 빌자면 헌신적으로. 내조를 잘 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항상 싸울 때 식탁에서 그 싸우는 장면이 남편이 뭔가 얘기를 하다가 숟가락 젓가락을탁 치면서 일어서는 박차고 탁일어섰는 식탁에서 이런 이제 어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새로 이제 다시 재혼을 한 남편이 완전 반대의 성격의 남편과 만나서 너무 행복했답니다 정말 어 의자도 빼주고요 식탁에 가서 의자도 빼주고 또 가방도 들어주고 너무너무 이제 행복한 거죠 정말 그런 것들을 너무 하고 싶었고 그래서 너무 정반대 의 사람을 만났다 라고 좋아했고 다시 이제 재혼을 했는데 상담 오기 전에 다툼이 있었고 또 같이 식탁에서 숟가락 젓가락을 탁 치면서 일어서는 그 장면이 전남편과 너무 똑같아서 스스로가 너무 놀란 거죠 그때 그 상황으로 돌아간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굉장히 이제 생각이 잠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상담실에 와서 처음으로 이제 내한테 무슨 문제가 있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완전히 반대의 사람인 줄 알았는데 똑같은 상황이 연출이 되는 거죠. 결혼을 하고 그때 제가 오행심리 그러니까 사주팔자를 넣어서 오행심리로 상담을 하지는 않았던 그런 시기였는데 아마도 생일을 보았다면 이렇게 이재용 씨와 이정재 씨처럼 어떤 비슷한 골격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우리는 어떤 인연을 만날 때 나의 구성과 상대방의 구성이 이렇게 탁 고리를 물어야 되는데 이제 이게 외모나 그 사람이 처해져 있는 환경이나 집안이나 뭐 직업이나 이런 것들로 많이 가려져 있죠. 가려져 있지만 결국에는 타고난 에너지, 이 에너지가 우리 화학 반응처럼 일어나면서 인연으로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달라졌는데 비슷한 에너지의 사람이 또 들어오는 거죠 나한테. 이게 이제 바로 인연이라는 겁니다 나한테 내 자리에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구성의 사람은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결혼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 어, 이런 경우는 허다하죠 반면에 그냥 자연스럽게 인연으로 연결되는데 너무 다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면 너무 비슷한 그 결혼을 하거나 다시 이제 재혼을 하거나 했을 때 너무나 같은 상황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들. 이런 것이 이제 그런 경험들이 저는 상담을 통해서 많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인연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이 공부를 하면서도 깊이 있게 생각을 한것 같습니다. 저도 수도 없이 안 맞다 안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잘못 만난 것 같고 다른 어떤 내하고 맞는 인연이 다시 있을 것 같고 이렇게 생각을 한 젊은 시절이 있었죠 하지만 이제 이 공부를 하면서 그렇게 딱 부합되게 인연이 걸렸다 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임세령씨가 편인격이고 이렇게 상간의 남자랑 만나게 되었는데 뭐 저도 이꼴 저도 편인격이고 상간의 남자랑 살고 있죠 그러면 이제 편인격의 여자분들은 상간 남자랑 잘 연결이 된다 이런 그 보편적인 데이터가 나오겠죠 물론 이제 어 글자 하나로만 다 말할 수 없기 때문에 100% 그렇다 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글자들의 작용도 있고 대운의 작용도 있고요 그래서 100% 뭐다 그렇로고 말은 못하지만 편인을 쓰는 여성분들은 상관을 쓰는 남자분과 잘 연결이 됩니다 음, 저 그런 사례는 저도 상담을 통해서도 수도 없이 많이 보아왔는데요 여기에서도 또 한번 더 확인을 하면서 여러분들도 한번 개공인이라서 아시는 분이니까 보시면은 여기에 5월의 간목, 목화상간의 이재용 씨와 4월의경금 검수상간의 배우 이정재 씨를 보시면서 상간격과 인연이 또 닿았구나 이런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목화가 더 좋으냐, 검수가 더 좋으냐 이런 문제는 논란할 수가 있겠죠. 같은 격이라도 어떤 오행의 구성이 나랑 더잘 맞을까 이런 것들은 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범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궁합을 볼 때도 나한테 이렇게 딱 들어올 수 있는 구성이라 해도 오행적으로는 많이 달라질 수 있다는 라 겁니다. 그래서 어떤 오행이 더 좋을까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시를 모르니까 구체적으로 논할 수는 없지만 은 여기에 임세령 씨 같은 경우에는 식신이 일지에 있기 때문에 적어도 배우자가 되려고 하면 은 관은 있어야 된다. 남자에게. 어 이런 것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이재용 씨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연지에 편관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인연으로 또딱 연결이 되고요. 물론 뭐 상관과 편인으로서도 인연이 연결되지만. 이렇게 식신과 병간으로서도 인연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자식을 낳았겠죠. 병간이 남자한테는 자식이죠. 식신은 여자한테 자식이에요. 이런 두 사람의 모습에 자식의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 쓰임이 좋으니까 여기서 식신의 쓰임도 좋고 또병간의 쓰임도 좋으니까 씨, 어, 이재용 정이재 씨의 병간의 쓰임도 좋으니까 자식도 당연히 이제 팔자, 사주팔자가 좋겠다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정재 씨의 경우에는 만약에 관이 있다면 뭐 결혼으로 연결이 될 가능성도 있지만 만약에 관이 없다면 뭐 결혼으로 연결되기는 어렵다. 뭐더 이상 자녀를 두고 그러진 않을 거니까 자녀 없는 어떤 관계는 충분하다 라고 볼수있고요 이정재 씨가 참 이렇게 식상이 강한 줄 몰랐네요 저는 이제 모래시계 드라마를 통해서 이정재 씨를 처음 보았는데 그때는 이제 대사가 없었죠 이렇게 말을 하지 않는 그런 역할이었는데 어제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식상이 풍부하니까 말 없이도 어떤 느낌을 잘 전달을 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아무튼 멋진 배우죠. 네 이렇게 해서 남녀의 만남도 내안의그 구성과 빗대어서 인연을 찾아볼 수가 있다. 격과 용신 상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구성과 부합되지 않으면 인연이 어렵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연에 매어 있는 사람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을 하고 재혼을 해도 또다시 비서되지는 그런 경험들 많이 있고요. 또 다른 어떤 상담에서 제가 재생살이라든지 좀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다거나 굉장히 어려운 그런 결혼생활을 한 여성분들이 이혼을 시켜주고 이제 폭행 남편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었는데 또다시 새로운 남자를 만났는데 또 같은 이제 폭행 남편을 만나게 되는 이런 사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상대적인 그 에너지의 반응, 작용 이런 것들로 관계가 만들어지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팔자에 메여있다고 해야 될지 우리가 어느 범주까지 선택이 가능할지 뭐 이런 것들을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은 세 분의 인연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궁금해하는 궁합 인연 한번 알아보았습니다.